자전거로 장을 보거나 어깨에 가방을 짊어지고 외출을 할 때면 무게로 인해 어깨뿐 아니라 엉덩이까지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패니어를 장착하기에는 크기가 부담스럽고 항상 고정되어있는 바구니를 달고 다니자니 왠지 촌스럽고 거추장스러워 꺼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짐을 실을 때만 사용하는 이 신박한 아이템을 추천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이 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렉이라고 불리는 짐바지입니다. 안정적인 진보관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기 때문에 짐 씻기의 가장 기본 장비라고도 볼수 있죠. 진바지의 종류는 특별한 게 필요 없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타입이면 되는데요. 자전거에 진바지를 고정시키는 랭마운트가 없다면 시트포스트에 고정하는 진바지도 괜찮고 시트스테이나 아포크에 장착하는 진바지도 괜찮습니다. 다만 진바지의 가장 바깥쪽 레일의 단면이 지름 10에서 16mm, 진바지 폭이 9에서 16cm인 일반적인 두께의 원형이 아닌 독특한 두께거나 형태면 장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짐바지가 준비되었다면 세상 간편한 짐바지 가방으로 잘 알려진 오르트립의 트렁크 백과 업타운 그리고 클릭픽스의 시티맥스 코르브 클립과 바이크 박스 우니클립을 짐바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가방 하단의 짐바지와 고정되는 결착부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짐바지 레일과 가방의 결착부 간격만 조절하면 아주 쉽게 고정이 됩니다. 특이한 구조가 아닌 웬만한 짐바지 사이즈 를호환하고요 결착방식은 양쪽 레버를 올렸다 내리는 원터치 탈착형입니다. 탈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초 정도로 너무 간편해서 짐을 갖고 다닐 일이 없을때는 언제든지 탈거하면 된다는걸 가장 큰 장점 으로 꼽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자전거에 가방이나 바구니 같은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마트갈때랑 출근할때 그리고 여행할때 짐이 많으면 참 아쉬운 게또가방이더라고요 백팩에 마구 집어넣 차니 무거워서 어깨가 빠질 것 같고 짐바지에 올려서 고무밴드로 묶자 니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거니와 내용물이 틈으로 빠져서 안심도 안되더군요. 안장가방이나 핸들바 가방은 적재 하중 제한이 트렁크백보다 작고 내용물을 보관하는 방식과 공간도 한계가 많아서 짐을 분산해야 하는 자전거여행이 아닌 이상 불편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트렁크백도 사용해봤는데 대부분 벨크로 타입의 끈으로 고정하는 방식이어서 경사도가 있는 구간이거나 울퉁불퉁한 거친 노면에서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단점이 있었고요 벨크로가 더러워지면 접착력도 약해져서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간편하다는 점 외에도 안정성이 높아서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가방의 내구성과 크기 대비 용량입니다. 오르트립의 크렁크백과 업타운의 경우 소프트 재질이지만 가방 내부에 뼈대가 있어서 형태를 잡아주는 형태고 클릭픽스의 시티맥스와 바이크 박스는 단단한 하드케이스 재질이라서 내용물에 의해 형태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가방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죠 물론 하드케이스가 내용물 보호에 대한 내구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 재질인 트렁크백 역시 웬만한 무게로 찌그러지는 내구성이 아닌데다 디자인은 예뻐서 평상시 갖고 다니기에도 좋죠 업타운은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휴대할 수도 있으니 편리하긴 하더군요 적재 용량과 제한 무게는 트렁크백 기준으로 1 1리터의 용량이고 10kg의 무게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 는 백팩이나 간소한 등산 백팩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크기는 크지 않은 편이라 굳이 탈거 하지 않아도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 제품들처럼 짐바지와 가방이 일체형으로 결착되는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딱 정해져 있는 정용 짐바지만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더군요. 저는 이미 일반형 짐바지가 있는데 다 자전거도 한 대만 있는게 아니라서 호환성 문제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제품도 내구성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더군요. 만약 진바지용으로 적당한 가방을 갖고 있다면 결착 보드판만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클릭픽스에서 판매하는 우니클립이라는 제품이고요. 장착 가능한 진바지 폭이 9에서 16cm, 진바지 레일 두께는 8에서 16mm로 바이크 박스 우니클립 제품의 결착 부분과 동일한 구조고 오르트립 트렁크백과 동일한 결착 방식입니다. 우니클립은 진바지에 맞게 간격을 조절한 후에 트렁크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방 아래에 장착하면 되는데요. 가방 하단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조이는 방식. 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을 수 있어야 하고 기본 제공되는 나사 길이보다 바닥 두께가 두꺼우면 동일한 규격의 다른 나사를 구해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가방은 아이스박스처럼 단단한 하드 케이스이거나 소프트 재질이라 하더라도 틀이 잡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니클립보다 바닥 면적이 적거나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저는 맥주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소프트 케이스에 아이스박스를 사용해서 장착해 봤는데 틀이 약간 잡혀 있긴 하나 높이가 높아서인지 불안정하더군요. 바닥면 정도의 높이라면 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방 완성체를 구매하기를 권장합니다. 가격이 우니클립만 구매하는 것보다 높긴 하지만 내구성이 좋고 가벼운 편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수 원단이기 때문에 가방 속이 물에 젖거나 내용물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일은 크게 줄어들테니 안심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남겨주시고요 두바퀴 시청자 여러분 이민년 올해는 호랑이보다 힘세고 건강한 라이딩 행복한 라이딩 즐기시길 바랄게요. 행나